네, 안녕하세요. 버뭄포인트 조정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전번 시간에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컴퓨팅 엔진을 통해서 VM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. 거기에서 이제 그 안에다가 어, 도커 환경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맵 하나를 올렸습니다. 그리고 간단하게 방화벽 설정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저가그 도커 이에 올라가 있는 웹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성하기보다는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미리 구성된 그 환경들을 이제 VM 인스턴스로 만들고 거기에 맞춰진 그 환경들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어,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이 마켓플레이스 쪽으로 사, 제일 상단에 있는데, 요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가지 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, 물론 이제 이러한 환경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성된 그런 환경들이고요. 요 안에는 뭐, 다른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워드프레스, 우리가 CMS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블로그 형태의 워드프레스, 환경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어떤 그뭐 머신러닝 아니면 이제 딥러닝 관련된 것을 할수 있는 그런 GPU가 가득 포함되어 있는 그 환경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몽고 DB하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환경들이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왼쪽에 그 관련된 유형별로 예,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웹 서비스와 관련된 워드프레스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워드프레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가격들이 기준들이 이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자세히 보기를 하시면은 이제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그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어,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우선은 요 워드프레스 안에 지금 현재 패키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파치 환경과 그 다음에 MySQL, PHP,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이렇게 워드프레스, 뭐 CLI나 워드프레스, 뭐 phpyadmin, 이러한 웹 서비스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환경들을 사용하는 동안에 한달 비용들의 상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할인까지 해서 약한 13.61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,000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저희들 웹 호스팅에서 워드프레스를 구현할, 구축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하고 예, 비슷한 어,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음.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, 미리 구축된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컴퓨팅 엔진에서 실행하기를 누르시면은. 어, 자동으로 이제 v m a 를 선택하는 곳으로 선택이 되고 앞에서 선택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까이 대해서 지역이나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죠. 자그 다음에 이제 소형이냐 아니면은 어 조금 더 좋은 예 좋은 그 성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. 가격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형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이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php 마이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MySQL을 웹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설치를 하셔도 되고 설치를 안 하셔도 되고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보트 디스크 디스크 용량들은 여러분들이 어,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10기가 정도를 이제 부트 데스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하나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인터페이스들을 예, 선택을 해서 예,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,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쪽 설정인데 기본적으로 HTTP는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HTTP S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거의 대부분 나중에는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요 https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암호 통신할 수 있는 그 인증서들을 어, 설치를 하셔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그 파일들을 남기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비용들이 별도로 이제 어,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를 설정을 하고요 한번 어,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포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어, 신규 인스텐스 가상 환경이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아 죄송합니다. 여기 안 썼네요. 그래서 지메일 네, 이거는 이제 워드프레스 쪽에서도 어드미니스테이 이메일 정보들을 넣게 되어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같이 넣는 것이고요. 자 배포를 하시면은 이렇게 어, 하나의 인스텐스가 만들어지면서 배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은, 어, 배포가 돼요. 네, 배포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VM 인스텐스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설치가 됐고, 그 다음에 안에 저희가 설정 파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뭔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죠. 요거는 배포가 완료가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붙을 수 있는 다양한 주소하고 그 다음에 접속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지금 PHP 마이어드민을 설치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 PHP 마이어드민 기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난 뒤에 처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로 예,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워드프그 관리자 페이지나 MySQL이나 그런 패스워드 파일들이 랜덤으로 생성이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죠.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그 관리자 페이지 쪽에, 어, 우리가 어, 이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요. 워드프레스 어, 관리자 페이지 안으로 예,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음, 이쪽까지만 접속이 되면 은 워드프레스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현재 테마까지 예,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해야 할 그런 플러그인 쪽이나 테마나 관련된 업데이트 할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난 뒤에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어,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SSH 접속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. 그래서 SSH로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서, 워드프레스 어,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쉽죠. 예, 뭐, 그, 우리가 아마존 AWS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포판들이 있고요. 근데 구글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저 같은 경우에좀 사용하기 더 편하게 되어 있고, 굉장히 설명들, 이런 안내 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워드프레스를 직접적으로 구축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도커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미지 방식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구축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배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형태, 우리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구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